자 지금 여기 개미귀신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개미귀신 불이 있죠 제가 한번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나왔네요 우와 여기 나왔습니다 우와 개미귀신인데요 이 개미귀신들은 이렇게 이런 곳에 이렇게 불을 파놓고 개미나 여러가지 곤충들을 작은 곤충들을 먹고 사는데요 이그 앞에 이렇게 집게가 있죠 이 집게로 물어서 사냥을 합니다 자이 개체는 제가 또 채집을 해서 제가 집에 가서 한번 길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굴이 있는데요 이 개체는 좀 작을 것 같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작아서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우와 완전 작다 우와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개미신입니다 이것도 와 엄청 작네요 이 개체가 커가지고 아까 그만큼 거기서 좀더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주 잠자리가 되는 거죠 야 엄청 작네요 이 개체도 한번 제가 길러서 한번 명주 잠자리를 한번 우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집판 개미귀신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통에다가 세팅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모래가 없는 관계로 지금 이렇게 마른 톱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개미귀신들을 먼저 관찰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작은 개체 다섯 마리와큰 개체 한마리가 있는데요 이 개체들이 이렇게 조금씩 크기 차이가 나는데도 많이 잘 먹습니다 이거 잘 먹어요 진짜 미어을 제가 나중에 피딩하는 영상을 또 올리고 귀뚜라미 같은 것도 피딩하는 영상을 또 올리려고 합니다 개비 귀신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개미 같은 것도 제가 이제 피딩을 다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개체들은 자라면 명주 잠자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옆쪽에는 털이 나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큰턱두 개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뭐 신기한, 모형, 신기한 모양이고요 이렇게 작은 개체들도 있을 거다 있어요 그런데 크기 차이만 나는 것 뿐이죠 이야 이렇게 계속 모래를 찾아서 이동하고 있고요 되게 신기한 개체들입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이제 또 피딩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계획이고요 이제 개미개신이 집을 만들면 그것도 따로요. 업로드할 계획입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